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일전에 했었던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 방법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팔에 의한 양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의한 클럽 스피드 상승법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은 오늘은 바디턴 몸을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작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팔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 스피드가 상승되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체중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힙턴, 골반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체와 하체의 꼬임에 의해서 스피드가 상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면발력에 의한 네뭐 클럽 스피드의 상승도 있을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 바디턴에 의해서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팔이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몸 앞을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도중에 몸을 추가적으로 써줌으로써 클럽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는 자 먼저 첫번째는 만약에 내 백스윙이 꼬임에 의해서 하체와 상체 회전량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약간 코어에 내 배에 힘을 주면서 왼쪽 어깨가 닫혀 있음을 어깨가 회전되어 있음을 유지하면서 배에 힘이 들어간다면 은 조금 더 지금 정면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간 상태에서 양팔이 몸앞을 자유롭게 지나갈 때 왼쪽 어깨를 막아주시고 배에 힘을 주시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해주시면 은 골반 턴에 의한 조금 더 빠른 헤드스피드 상승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반대로 나는 백스윙 때 하체가 버티지 않고 그냥 어깨와 함께 편하게 회전을 한다. 꼬임보다는 회전에 조금 집중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배에 힘이 들어가고 하체가 들어가 줄때 어깨가 버틴다면 은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 분들은 허리와 어깨가 같이 오픈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어깨가 버티면서 다운스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리와 왼쪽 어깨가 같이 회전을 해주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스윙 스피드를 더 실수 없이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는 힙턴이 있어요 자이 힙턴 같은 경우는 전에도 몇 차례 레슨을 한 적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바로 어느 쪽 힙이 움직이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예요 자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나의 힙의 위치가 시작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 나의 힙의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간다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은 붙어있지만 왼쪽은 떨어지게 돼요 자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오른발을 차주면서 오른쪽 힙을 틀면서 오른쪽 골반을 밀어주면서 힙턴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힙이 둘다 의자와 떨어지게 돼요. 이게 가장 잘못된 힙턴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힙턴을 하든지 간에 시작할 때 붙어있었던 라인에 왼쪽 힙이 다시 돌아오면서 힙턴을 해주셔야지 나의 힘이 정확하게 왼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떨어지면서 힙턴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약간 덮어치는 혹은 치고 나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자세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힙이 다시 의자 쪽으로 돌아오면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주면서 힙턴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동작이 막히지 않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막히지 않게 힙턴을 해주면서 팔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는 이제 왼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왼발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왼발에 체중이 실리고 힙턴을 해주면서 왼발로 전부 다 체중이 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하셨죠. 자, 첫 번째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실 때는 무조건 내발 라인 안쪽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이 라인 바깥쪽으로 넘어갈 정도로 체중을 보내주신다면 이거는 체중이동이 아니라 골반을 그냥 밀어내는 스웨이 동작이라고 좀더볼수 있고요. 조금 더 왼발 안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보내주면서 힙턴을 하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충분히 끌고 들어와지면서 내가 레깅 역할을, 레깅 동작을 제대로 몸으로 해주면서 클럽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한 파워가, 좀더 빠른 스피드가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레깅 동작이 있어요. 흔히들 잘못하고 쉬고 계신 레깅 동작이 어떤 게 있냐면 은 백스윙에 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클럽은 이렇게 옆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팔을 아래로 떨어뜨려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의 꺾임 자, 셋업 썼을 때 손목이 펴져 있고 양팔 팔꿈치가 다 펴져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면 자연스럽게 양손 손목이 꺾이게 되고 오른팔 팔꿈치가 굽어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의 꺾임은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만 펴주면서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려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과 어깨가 혹은 골반만 혹은 왼발의 체중을 실어주시면서 힙턴을 진행해주시게 되면 은 꺾여있는 상태를 그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올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타점을 맞추는 원래 위치로 손이 돌아오면서 임팩트를 만드는 그런 레깅 동작을 할수 있는데 대부분 하시는 게 이렇게 왼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끌고 들어오는 동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셋업했을 셋업 때의 손의 위치와 끌고 들어올 때의 손의 위치가 굉장히 차이 나게 돼요. 그럼 내가 쓸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목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동작은 많아지고 쓰는 힘은 굉장히 많아지지만 실제로 공에 전달되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알려드렸던 여러가지 바디턴의 방법 그리고 좀더 올바른 바디턴의 방법으로 거리를 늘려주셔야지 스피드를 살려주셔야지 조금 더 내가 방향이나 혹은 타점에 어떤 틀어짐이 없이 좀더 편안하게 거리를 늘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